So, now, as, to. 이게 무조건 원형 라인인 거지? 이렇게. 원형이 나와요, 원형. 유튜브가 나온다. 어,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데, 자, 너무 친절해서 나를 어디까지, 여기까지 차로 데려다 줬다니. 나를 차로 데려다 줄 만큼이나 친절했다. 이제 그렇게 친절했다. 이런부터는안 되나요? 안되게 뭐가 있어요. 이거 빼버리면 이너부터 쓰면 되지. 그치? 이너부터 어느 정도 써도 상관없잖아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소 이번엔 소에듀 투. 라고 말하네. 그지 자, 그 스커트는 너무 길어. 어, 어느 정도까지 길어? 이 정도야, 이게. 자, 다시 말하면 마룻바닥에 닿을 만큼이나 그렇게 길었다. 충분히 이렇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일어프트 원형을 생각해 줘야 돼. 염두에둬야돼면 내신 대비해서. 알써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너무 자 어리석은 거죠. 그런 미신을 믿을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됐나요 여보? 자, 소에듀투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음. 소에듀투가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요? 유의하야지 그죠? 이너도투 원형하고 똑같이 뭐만 하는 거 목적이 됩니다. 이건 정도예요. 정도를 갖는 영법이야. 그래서 너희들 머릿속에 정도일 땐 대표적인 주자가 이너프 투 원형이야. 이게 지금 안보이 거야. 이너프 투 원형이야. 정도를. 자 이쪽으로 다시 올라와 볼게요. 투투은 저기는 이너프 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간다. 너무 몸해서 몸을 할수 없다는 것도 있고, 몸을 할 만큼이나 너무 몸을 하다는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너무 어려서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 사랑을 이해할 만큼 이해할 정도로 너무 어려. 어떻게 맞아요? 양쪽을 다해보는 게 좋다는 얘기죠. 어, 몸을 하기에는 사랑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 이랬고, 너무 어려서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 이랬고 내리는 소 내리고, 여기는 절로 바꿔주면 되는데, 그때, 절로 바꿨을 때,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캔낭 같은 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시제가 과거면, 아, 과거면 쿠드 들어가야 돼. 주어는 이거 이미 상해를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유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지 이거 꼬뭐 꽂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쏘대 캔낭 좀 기억할 거야. 여기 당연히 뭐 원형이 나오게. 이거 다 제작할 수 있어야 돼. 스스로가. 553번도 너무 어려워서, 그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내가, 풀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풀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내가 풀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풀 수가 없어요. 똑같이얘기 이런 것들 항상 이제 얘가 동시에 주어 자격도 가지고 있는데, 주어 자격도 가지고 있고, 뒤에 있는 투정사에잘 봐. 뒤에 있는 투정사에 모두 돼요? 의미상 목적어, 의미상 목적어 이것도 된다. 두 가지 작용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이로뺄수 있다는 거야. 여기로간단 말이야. 여기로 더플러블이 들어가는 순간 앞에 유자인는가르이트가 맞게 돼있다자 밑에 오사는 뭐야? 체인적 탭이 나왔어. 체인제. 아, 이거 체인이구나. 체인. 그지 습관의 사실이죠. 습관의 사슬은 일반적으로 너무 모에서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 작아서. 느껴질 수가 없어. 언제까지 느껴질 수가 없어. 이럴 때까지. 그것들이 너무 강해서 끌어낼 수 없을 때까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이게 작은 것들이 막 쌓여서 결국 습관이 돼요. 몸에, 배. 몸에 배면 그때는 끌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앨 수가 없다는 얘기 하는 거야. 이게 교흥적이네요. 자, 별 쪽. 좋은 내용이야. 이쪽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잘안보니다 548번 온다 이너프트 원형.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너프는 어순에 주의하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했어. 이너프트 원형. 이너프의 어순은명사일 때는 여기 둡니다. 명사는 여기와요. 이너프와 여기, 이렇게 꾸며주고요. 형사나 부사나 어디 옵니까? 형사나 부사. 형부는 어디 온다? 형부는 앞에 온다 이렇게 꾸며준 알겠어? 이너프 다음에 명사 올수 있고, 형부가 올 때는 반드시 이너프가 뒤에서 꾸며주게 돼 있다.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고. 자, 여기서 지금 뭐가 있죠? 방이죠? 방 너무 커. 방은 뭐할 정도로 크냐면, 50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만큼이나 커. 이런 얘기야. 어? 아 이거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소라지 이렇게 써주면서 아까 했던 거 있잖아 뭐어 에듀투 나머지 뭐 하고 뭐다 가 50명을 수용할 만큼이나 충분히 커 똑같지 같은 거 아니야 오사구 자 너는 나이가 찼어 나이가 들어 어 이런 얘기다 뭐 더잘알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어. 이제, 나이 먹었어. 꾸며주잖아. 얘 뭐?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이, 이 투구정사가 결국으로 혁용사를 꾸며주는 이너풀은 부사인 거야. 품사정리 해보자. 그러니까 부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얘도 부사정리법이야. 이렇게 따지는 거야. 얘들아. 여기도 마찬가지고. 라지간 혁용사를 꾸며주면 이너풀은 부사인 거야. 그럼 부사를 꾸며주는 퉁정사는 부사적용법인 거야. 부사적용법이 때, 형사 부사 꾸며주는 퉁정사의 부사적용법은 어떻게 쓰각하셨어 뭐만 하기에, 뭐 이런 식으로. 50명을 수용하기에 충분히 커요. 이랬죠. 알겠어? 밑으로 내려. 똑같아. 자, 이 책은 쉬워. 내용이 쉬워. enough for, to read. 이렇게 가야지. 얘는 뭐냐면, 얘는 의미상의 주어야, 이거. 위에 마크워드라고 했고, 퓨지어입니다퓨지어는 해석 안 합니다. 해석 안 해요, 해석. 6살은. 해석은 안 한다. 6살짜리 아이가 읽는다는 얘기에요. 뭘 읽는다는 얘기냐? 어디 갔냐 이거? 없니? 6살짜리가 읽기에는, 어, 읽기에 충분히 쉬워요, 이 그치? 얘도, 얘도 이미상의 목주거야 이너프가 뭐 꾸며줬어? 형도 꾸며줄 수 있다는 형도? 형사 나왔지, 형사? 오케이. 얘는 뭐야? 얘는 부사야. 알겠어? 부사야, 부사. 구사. 정리했잖아, 부사. 그럼 다행히 부사를 꾸며주는 동정사는 뭐니? 부사지. 응? 부사지. 부사는 동사 꾸며주고 형사 꾸며주고 명사는 꾸며줄 수 없지만, 명사는 꾸며줄수없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이, 구사는 다양한 것들을 꾸며줄 수 있죠?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고요. 구와 절을 꾸며줄 수 있어요. 자, 마지막 551번이에요. 551번. She doesn't have enough confidence in herself to. enough to가 연결이 되긴 되네요. 되는데, 뭐가 나오셨어요? 명사 나오셨어요. 명사는 이렇게 꾸며다 그치? enough 명사라니까요. 그래서 충분한 자신감을 그녀는 갖고 있지 못하다. 그녀 자신에게. 그리고 연결돼야죠. 이어프투 원이. 어차피 이너프가 여기서 뭐니행우사 어떻게 하니 명상품해주니까 행우사지 그럼 얘는 또 이렇게 갈거 아니야. 행우사품해주잖아요 그럼 얘는 어차피 이너프 뒤에 쫓아다니는 투구잖아. 무조건 부사일 수밖에 없는 얘기지. 부사죠. 그래서 모델이 될 만큼이나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죠? 음. Inis, in herself. Her. 자